오늘은 언박싱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창문형 에어컨을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요 뭐 요즘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렇게 문을 열고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름을 대비해서 창문형 에어컨을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고 소리나 작동이나 여러가지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치할 위치는 아무래도 요 모니터가 뒤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저희 집 구조는 이렇게 앞에 베란다가 또 하나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하고 여름에는 저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설치를 했다가 다시 떼냈는데요. 왜냐면 이 창문 구조, 이 에어컨 구조상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오른쪽에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설치를 하고 제문 형식을 오른쪽에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 경첩이 있어가지고 맞지 않아가지고 다시 이쪽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조건을 들고 왔는데요. 어, 이 무게가 진짜 상상합니다. 여자 혼자서는, 어, 조금 무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진짜 이게 뭐 20kg인지 30kg인지 모르겠는데, 좀 무겁습니다, 진짜. 무거워가지고. 일단 뭐, 끼워보겠습니다. 일단 설치가 지금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건 진짜, 여자 혼자서는 솔직히 무리인 것 같아요. 이 남자가 안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아, 근데 이게 위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오른쪽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으로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설치하면서 봤는데 이 나사, 나사가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나사가 그렇게 좀 좋은 나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 보니까 이 나사를 나중에 하게 되면 이 나사 특히 메인 나사 요 4개 아래 위로 4개가 있거든요 이 나사에 신경을 조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내구성도 좀 약하고 아무래도 풀었다 뺐다 자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어... 조금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풍향을 최대한 낮췄거든요 낮췄는데 소음이 어느 정도 조금 있, 있지만 그렇게 뭐 많이 불편할 정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할것 같네요. 어, 일단 오늘 파세코 에어컨을 설치하고 느낀 점은 일단 여자 혼자서 설치하기 조금 무게가 있습니다. 뭐뭐 뭐 힘세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 조금 무겁다는 점. 그리고 어, 단점은 이 왼쪽 창문보다는 오른쪽 창문 그러니까. 사실 밖에 경첩 때문에 왼쪽에 좀 달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 밑에 나사, 요게 조금, 어 약하다는 점. 그게 조금 어느 정도 좀 걸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크게, 어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잘 없는데요. 바람은 좀 시원하고 시원한 편입니다. 예. 방 조그만한 작업실 하나 정도는 시원하게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밖에 이렇게 어 시레기가 나오는 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이 문을 여, 열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문을 열어 놓고 바깥 공기를 보내고 여기에 뭔가 하나 커튼막을 하나 설치한다면 거의 어 완벽하게 어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파세코 여권을 설치한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중소기업 제품치고는 디자인도 이렇게 어느정도 좀 이쁘고 이렇게 집에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어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혁신을 이룬거거든요. 일단 현대나 LG같은 대기업들이 못한 부분을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이런 에어컨을 만들었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어, 중소기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 조금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어, 사람들이 설치할 수 있는 뭔가를 조금 편하게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파세코 에어컨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